자 이번에는 악마토벌 북부지역 와 뭐야 아까 보상받은거 합쳐서 좀4 8기가더 있거든요 야 이거 오늘 다 쓰는데만 시간 한참 걸리겠는데 저의 토벌증서는 지금 37장밖에 없습니다 음.. 어디쪽을 각성에 다 써야겠죠 이 37장은 각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성..보자..내가 260, 260개 2 6 0 안되잖아 일단은 좀 클리어를 해서 올려야겠다 단계는 올리지 말고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토벌증서로 다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개니까 요거는 다 클리어 되겠네 몇 단계를 해야되지? 6단계 160까지는 좀 되거든요 1틸0부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160짜리 요걸로 클리어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그릴 세팅해두고 나 보호막 터졌으니까 요거는 버텨주고 악마형 바꿔주고 보호막 끝나자마자 이제 쿨타임 때문에 움직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넘어짐 영웅스킬 넘어짐 요거 두개만 세팅하면 됩니다 아 확실히 전탈공석에서 영탈로 내려오니까 체감 진짜 크네 자 우선 이거 한 마리 잡고 보도록 하죠 어휴 드디어 잡았네 거의 한 3분 4분 동안 때리고 있었네요 자 하나를 깼으니까 한번 싹다 써보도록 할게요 칸 되겠지? 오케이 칸 개수는 되고요 자 탕진 렛츠고 되나? 마지막 3개 쓰고 칸는 보자. 아직 여유 더 있네요. 이것도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것도 그럼 깨야 되잖아. 169만, 169만짜리 7단계로 이것도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계, 14개 다 탕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벌 증선 이제 다 썼구요. 아.. 어, 여기서부터는 수동 플레이해야 되는데 아.. 이걸 7단계만 돌려야겠네 자동으로 7단계를 돌려야 되니까 헉,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다 이거 각성도 자동으로 하려면은 와 4단계? 5단계까지는 버티겠다 자동으로 아 6단계 6단계까지 자동으로 버티겠네요 그렇다면 저 자동 돌리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걸로 한번 강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서. 오늘의 목표는 영웅. 영웅 등급 하나라도 만드는 거. 지금 끼고 있는 게 7강짜리거든요. 일단 여기서 7강이 다 떠야겠죠? 많이 떠야겠는데. 자, 3강. 흐 이게 뭐지? 주황색이 대양? 아, 대양이? 4강부터는 요, 지금 소동으로 해야 할것 같네요. 여기부터는. 동으로 오케이 그렇지 좋아 아 이거 약간 느낌이 반지강하는 느낌이야 오케이 칠각 나왔고 아한개한개 <웃음> <한 개. 웃음> 여기 산맥인데아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부 여기 오늘 싹다 자동을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자 지금 오토 돌린지 약2 시간 정도 지났고요. 드디어 하나 남고 위에 다 썼습니다. 다 써서 나온 게 지금 요 정도 개수에 우편으로 들어와 있고요. 아 이게 몰랐는데 중간에 제가 여기 밑에 돌때 140으로 시작했잖아요. 140만에서는 딱 140만까지 고급 드랍이 나오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144만. 그러니까 140만 초과부터는 이제 고급 마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걸 모르고 제가 이 불기랑 강장 여기서 7단계 몇판 했거든요. 아, 요거 한3 개인가 4판 날린 게 조금 타격이 컸네요. 우선은 위쪽에 이제 거의 다 돌렸으니까 지금 이 뽑은 걸로 마지막 한 개까지 받고 뽑은 걸로 또 이제 7강까지 가는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스 여기서 7강만 빼고 야 여기서 좀 7강이 많이 떠줘야지 좀 9강 도전을 해 볼만한데 와 너무 많이 사라지는데 5강 5강짜리 5개 <웃음> 야 이게 확률 <웃음> 진짜 이게 가기 어렵구나 오케이 오케이 7강 남았고 야 이거 잘 못되다가는 1 0 0개 악마토벌 다쓰고도 영웅 못찍을 수 있겠는데 자 <웃음> 지금 7강 2개 잠금해놔야겠다 자, 포션 오케이 만화만 충전해두고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요것만 자동사냥 돌리고 있거든요 아.. 좀 토벌 증설을 어떻게 드랍처를 만들어할것 같은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자 여기 밑으로 가면은 고급! 고급 마우스가 뜨니까 5단계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각성은 맞아 범위공격으로 하면 안되지 다쓰고 단일기로 자또 인내의 시간이 왔네요 그래도 이번에 140만 쪽은 역시 체력은 빨리 바뀌네 금방 할수 있겠다 또 한번 쭉 돌려놓고 또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후로 한시간이더 지났는데요 지금 남은 악마토벌은 이제 38개 와 근데 이거 수동을 하니까 너무 빡시네요 진짜 너무 빡시고 남은 거는 개수가 얼마 없는데 보자 한 20개 21개밖에 안 되네요 21개고 지금 포션 값만 엄청 나가요 지금 8단계 도는데 보스전에서만 거의 한 5분 동안 계속 상급하이자 빨아대거든요 3분에서 한 5분까지 너무 골드 낭비고 저도 피로도 피로도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딱 여기서 지금 멈추도록 할게요 딱 21개 요거 21개 강화 돌려보고 저 나머지는 토벌증서 토벌증서 모아가지고 한번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투력 낮으니까 160만 저기 20만 거의 30만 차이 나는데 저 지역은 확실히 안되네요 저 부분은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렇다면은 이거 여기서 또 7강 이상 나와야 되고 아 남은 두개로 9강이 떠야 되는데 와 4강에서 다 터졌네 5강 아 이거 느낌이 안좋아 nope. 어 미쳤다 야 이거 6강을 못간다고? Nope. 야, 이게 다 터지네. 와, 미쳤다. 마지막 21개, 뭐야? 하나도 한 개도 성공을 못 했네. 자, 그렇다면 남은 3개, 남은 3개에서 과연 8강 혹은 이 중에서 9강 갈수 있으니까, 한번 대항부터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진짜 9강까지 가자, 제발. 오늘 악마 토벌만 거의 4시간 가까이 했는데, 안 돼! 팔을 못갔네 이걸. 자칠7 3 아, 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짠. 팔, 팔, 팔! 하나도 성공을 못 했네요. 와, 별자리도 꽝이고, 악마 토벌도 꽝이고, 와 이번에 완전 개망했네 아까 중간에 물량을 천재에 팔길래 한개 사가지고 바로 축복받은 조보서 달라서 오, 다강 성공했습니다 요거 말고는 오늘 참 다강이네요